쭈빼기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지? 오빠가 좀 말려보게, 호적에서 파주게, 호기하게 <웃음> <후기하기 웃음> 그게 편할 것이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발 그만하게 <웃음> 이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다 <나, 이 웃음> <웃음> 한가가씨 앉아 앉아 다 앉아 다음 단계, 다또 손, 손, 옳지. 꽁지 손, 손, 손, 손이 이거야, 손, 손. 그걸 괜히 갇혀먹어 개같은 주인 놈아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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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 왜냐고 몰라서 이 있는 거게아이 멍청한 어, 거게. 꼭울이야 스트레칭 30분 하고 도로부터 졌잖아요 어제. 어우. 넌 오늘 꿈에서, 내가, 니네 간식 다 훔쳐 먹을거야 개쇠삐야 <웃음>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<웃음>